그리고 비오는 날에는 그냥 돌만 캐도 어 지옥? 아니 지옥에 가는 방법이 있다고 비라서 야야 야, 아, 이거 방심했다 진짜 똑똑하다 야 방심했어 야 이거 우리도 빨리 준비해라 야 흑요석 캐라 빨리 열개야얼굴래 와서 좀 죽여주실 분 흑요석 물고 가면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 <웃음> 다른 팀 킬로그 보입니다. 만약에 지옥 갔을 때 죽었으면은 바로 떴을 거야 야 그쳐라 가모마 와라 지금 비 그치면 대박이긴 하지 근데 비 그치는 타이밍을 어떻게 알고 돌아오려고 들어갔지? 그냥 짧게 치고 빠지게 하려고 한거 아닐까 그냥? 그걸 어떻게 장담해 기상 예측 시스템을 만들기라도 한건 아닐 거아니야 날씨 알려주는 돌 가능하냐고 그거 마크에서 <웃음> 야 석탄량 보충해놓은거 봐야 이정도면은 지용 못지않아 어? 아비 그쳤다 사그라졌다 그렇지 다 죽는다, 아, 예, 다 죽는다. 그렇지 이거야 뚜디도 웃는거 봐 일단 옵시디안 10개 준비 완료 오케이 검에도 사실 약탈이라도 붙여가지고 그지 고기 잡으면은 훨씬 많이 나오잖아 그니까 러 확실히 지옥이 음. 바라 딱 붙이면은 그러니까 필요하긴 했네 진짜로. 그러면 마법 부여대 양까지 해서 다섯 개를 더 키워야겠네 여기서. 아, 여러분 진짜 약간 전쟁 맛이 나는데요 슬슬 이러니까. 우리도 아, 소도 키워야겠다 그러면. 근데 소를 물 밑으로 끌고 음. 올 방법이 없긴 한데. 아 마그마 불오아똑똑가고만기래 EQ가 음, 높구만 역시 EQ 7,629야. 극 F 성향일 것 같아. 아주 공감성 지수가 높은친구야 <웃음> 그극 <그게> F <웃음> 왜 회로가 있지? 아뚜뚜형네고나 뚜뚜형네 지금 회로를 회로를 만든다고 물속에서? 물 위에다가 지상에다가 회로를 밟아줍니다 아 <웃음> 지하에서 어떻게든 수확할 생각인가 보다 그걸 물속에서 가능하다면? <웃음> 그래 우리 애도 지금 어? 다들 기술이 있다고 어, 무시하지 말라고 어 잠깐만 지금 피안 오는데 어떻게 살아남아있었지? 뭐, 뭔데? 뭔데? 말해보게 뭔데? 뭐야 그거 다마솥 그거를 해놨었을까? 그걸로 버티고 있다 죽은 건가? 가마솥을쫙 깔고 거기다가 불을 담아 기름 만들다고 길을 만든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버틴기다가 죽었던 것 같아 아하 그러네 맞네 길은 못 만들었어 사그라지는 거 보면 그렇죠. 가마솥에서 물 밖에서 시험해 볼수 있지 우리가 미리. 아, 야, 야, 야, 대구. 어? <웃음> 가마솥에 물안 된다고? 야, 그럼 어떻게 버텼어저 사람? 야, 이거 미스테리인데 이거?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어계에서, 인어 이너 학계에서 요즘에 학계 점심이야 그게. 맛있겠다 아이디어 1 가마솥의 물 지금 실험에 의해 안된다고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 2 화염 저항 포션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먹었다 그 다음에 용암에서 버텼다 근데 용암에서 우리가 살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 지금 사실은 밝혀진 바 없음 가설 일뿐임 아 버틴 게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했나 타이밍 좋게 그냥 단순하게 그지? 우리는 되게 미스테리로 생각하고 있는데 걔네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야. <웃음> 황금 사과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걸 와어 뭐지 이 사람 왜 여기서 염탐을 아니 뭐 그렇게 빤히 쳐다보고 아니, 있나? 아니 너무 조용해가지고 다들 뭐 하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아니 와봤어요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나라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지 지옥에서 안 죽고 조금 버틴 거 같던데. 버티는 방법에 뭐가 좀 비결이 있었나? 아니 뭐 비결같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뭐 버티면 버티는 대로 죽는 대로 어. 이런 식으로 하시겠다 그리고 그쪽이 지옥 가는 바람에 다음 비올 때는 다 지옥에서 정모하게 생겼어 지금 <웃음> 응? 어차피 지금 뚜뚜님네가 저희 샌드위치로 중간에 있잖아요 음. 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같이 뚜뚜님을 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좀 가고 오고 이런 정감 있게 좀 그렇게 해야지 뭘 동맹도 하는 거지 이런 식. 아 그러면은 정보를 좀 저도 좀 받으면 바로 또 얘기 드릴게요. 자 여기 봐봐. 들어가면은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아직은 특허기 때문에 수중 조약돌 생성기야. 오. 음 이런 거 기술 빌려줄 수 있어. 우리 개발자 있어. 근데 조약돌은 왜 만들어? 여기에 성벽이 딱 쌓여져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는다고 생각해봐 근데 그냥 조약돌은 캐면되잖아 속도가 달라 이거 수중이니까 똑같을 거 같지? 이거 땅 위에서 음. 캐는 어, 속도로 캐져 네, 여, 여, 여기까지 봐 조장장님 쟤뭐다 알려줘 조장장님 <웃음> <의장님이> 너 너무... 아니야 <웃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야 이거 어려워 이거 생각하기 어려워 내가 봤을 때 생각하고 어때? 요거 내가 기술자 보내가지고한번 지어줄 수도 있어 지옥에서 버틴 방법만 알려주면 살짝 간단한데. 응. 비 오면 버텨짐 아니 아, 비 그쳤을 때도 살짝 버텼잖아. 다 봤어. 비 그쳤을 때는 버틴 게 아니야 다들. 도망친 거니? 죽은 거지. <웃음> 어, 아, 다들 뭐야? 이제. 야 그러면 협상할 여지가 없어 너네랑은. 저희 다음 기술 소개 시켜드리겠습니다. 어 그래. 따라가봐. 들어가. 고문질 아니요 거기요! <웃음> 넌 고문이야. 아이고, 좋다, 좋다. 지금 저희가 트레이드를 살짝 했어요. 하루 종일 또. 그래가지고 아 이쪽 팀에 한 팬이 있고 저쪽 팀에 지금 투디가 있는데 투디는 음.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수 있어 음. 근데 우리 쪽에 있는 한 팬이는 입만 털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정보야 쓸데없잖아 <웃음> 학교 점심이라고 엄청 연구했는데 그냥 내 말이 맞았어? 그냥, 두, 그냥 나왔던 거야 그냥 사실 이게 진리라는 게참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빗소라 그러면 너 모자마저 만들고 인챈트 테이블 만들자 우리도 책이 없어 아 맞다 뱀부 늘리는 중 에셀 캐디스투 늘리 캔디 수수 캔디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 캔디 수수하는 순간 영어를 내가 까먹어서 단어를 실제 단어를 뭐야이씨 내가 그러면은 행운의 여신으로 사니 행운의 신으로서 낚시를 직접 한번 해보갔어 우리 밀밀 없나 밀 소차 들어 다녀오겠습니다 가중 내가 모아놓을게 그동안 뭐야 왜? 이거 왜왜왜왜왜 소울샌드 주었습니다죠 어! 나 어! 가죽이다! 가죽이야! 야나 대박이야 진짜! 역시 이게 수령이디. 어. 형나 사기 쳤어. 뭘 사기 쳤어? 투도님네한테 사기 쳐가지고 소 가져오고 있어. 소? 응? 어떤 사기를 쳤길래? 내가 우리 기지에 소한 마리 있다고 두 마리로 나서들드리는 조건으로 한다고 <웃음> 사기 쳐가지고 데려왔어. 그리고 소 스폰하는 방법도 알았어 어떻게? 위에 블럭을 쭉 까셨더라고 여기서 소가 스폰이 된대 데려온 소랑 스폰 돼서 한 마리 해가지고 애 칠. 동안에 나콕 돌려주면 돼 역시 사기 칠땐 머리가 잘 돌아간다니까 동대장님 <웃음> <웃음> 네? 소울 샌드 다섯 개 5개 훔쳐왔습니다 다섯 개면 충분할 것 같은데 나? 제왕 팁에 지금 비빌 통로와 개통해놨습니다 오케이 야 그거 진짜 잘했다 사실 제왕 팀보다 뚜뚜 쪽이 더 무섭긴 한데 아, 일단 뚫어놓는거 좋아 저 이제 복귀하고 싶은데 복귀시켜줘요 당연히 한번 안된다고 하십죠저 음, 자식이 저거 뚜뚜님한테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고객이 아니고 상품 어응? 아? 제 선물은 잘 받았습니까 놀아 돌고래 한 스물마리 갔을 때. <놀람> 아니 뭐야 행정말에서 전파합니다. 행정말에서 전파합니다. 각소대 분대장, 각 소대 분대장 각각 소대 분대장 일명각 소대 분대장 일명행정말을 원식해 바랍니다. 없으면 알아서 직접 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 이쪽 나라는 뭐 어떻게 잘 되시나요? 잘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시면 음... 다음 번에 비올 때 그쪽 지옥문 빌렸을 거예요. 아, 어, 저희 지역만 들어가기 좀 곤란하실 텐데. 어? 왜지? 숨겨놨나? 아니, 아니 이미 저희는 다 조치를 취해놨죠. 저희만 들어갈 수 있게. 그게 그냥 국보 뭐... 뒤에 바로 있던데요? 다 보고 왔어요. 아, 그래? 파이, 아, 아 많어 아, 아, 아, 아, 아. 많어. 특기가 네. 어, 눈팅이야 우리는. 지금 저희 왕국은 지금 거의 거의 유네스코 인어무산이거든요. 아유, 저것 저희... 또씨저 범죄자들 <웃음> 이끌고 야 이제 몇마리야 저기. 얘들 아머지 저거 얘를 얘를 때려. 다 돌고래. 뭐야? 네가 돌고래야 인 말. 네가. 미안해요. 미안해요. 야, 네가 무슨 마피아 대장이야? <웃음> 어? 돌고래를 몇 마리를 데리고 오는 거야 지금? <웃음> 어, 로카나라랑 지금 거리가 제일 멀더라고요. 그지 사이에 사실 지금 또 항이 껴 있는 느낌. 저희끼리 합공할 수 있어요. 광물을 합작해가지고. 땅굴을 음. 하나 파놔야 돼, 밑에. 땅굴을... 아... 땅굴 그 하나 파서... 어, 어 심지어 네. 수상 쪽에다가 레드스톤까지 까는 모습이 지금 우리가 스파이를 통해서 확인이 됐어. 그러니까 저희끼리 는 일단은 묵시적으로 동맹을 맺는 걸로. 나한테 다이아 하나만 더 던져줄 사람? 어? 뭐할 거야? 인텐트 테이블. 어우! 드디어 만들었죠, 그만기를. 날카의 강타. 아, 아쉽네요. 그 레벨 한 1, 2 정도 있는 사람들 다 와서 해봐요. 그러니까. 아야 못 늙어. 약탈 한번 가보자. 오호, 저 녀석 귀엽고 우리 쪽 국민을 갖다가 어사해를 했고만 그래. 음, 싸울 일이 없더라도 죽인다 이제 앞으로. <웃음> 어어어어. 지명 수배. 수장님 네? 드릴 말씀 있습니다 뭐죠? 제 세왕님 팀 쪽에서 좀 대화를 하고 왔는데 네꼭 근처를 소울샌더로 감싸 놔가지고 어. 들어가려고 하면 하늘로붉뜹니다 하늘로 떠버려 저쪽은? 네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아 내구 1 있어? 내구 1이라서 일단 붙일까? 빗소라? 내구 1? 그래 <웃음> 떴다고? 또 떴다고? 뭐가 뭐가 떠? 뭐가 떠? 삼지창? 삼지창? 삼지창? 삼, 삼창 삼창? 삼창! 삼지창? m 세삼창 m a s 세 m 세마세 m a s 일 m 와 상자로와 상자로 a s a Masa! Masa! Masa! Masa! Masa! m a s 수선 되나 모르겠다 a Masa! 무조건 필요하겠다 어 이거는 빨간색이라 이거 함부로 우클릭 클릭 안 돼! 우클릭 안돼! 우클릭 누르지마 근데 이거에다 대고 우클릭은 되는 거지? 어 대고 우클릭은 돼 <웃음> 긴장되잖아 오케이. <웃음> 찌르기의 내구성 다들 한 번씩 한번 대봐 아, 찌르기 찌르기 찌르기 에라이씨 줄서줄서줄서어줄싹서아 찌르기 내구성 아 찌네? 어충절띄워봐 누구라도 좋아 줄 쓸거 봐 <웃음> <웃음> 투표소 온거 같아 투표소 그치 아 투표를 하셨어요? 밑증 보여주시고요 <웃음> 어 다들 여기서 투표하시면 되고요 잘 보고 최캐빈 찍으시면 됩니다 야 이걸 다 돌아가는데 지금 충절이 안 떠? 한 번을? 그러니까 책 없는 상태에선 아예 안 뜨는 거 아닐까? 그냥 급이 높아서? 찌르기에 묻어서 나올 수도 있다고? 아 그냥 운으로? 그러면은 저거는 보관해놓고 일단 수선부터 만들어지면 붙이자 어때? 좋아 좋아 코가 잔디에서만 나온다는 얘기도 있거든? 잔디블록을 찾아서 이어야 돼 거기 있는 잔디블록을 이어가지고 여기 하나 연결시키자 여기서부터 이으라고어 <웃음> 흙을 잇자 내가 도와줄게 도와줄게 잔디 어? 번진다! 근데 아직 갈 길이 구만리야 <웃음> 와우 야물다 뺐대 <웃음> 이야, 야 이거 대박이다 얘들아 야, 진짜 수중농사지가 만들어졌다 간단하게 경례로 해서 끝내는 걸로 하자 무대 차렷! 그리디기리디 경례장이대요 경매 경례!